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피카츄 물고 집에 가. 피카츄야. 행복하게 집에 가서 살짝구나 아, 바둥바은거리는거 봐. 너무 귀여워. 아, 삐까삐까. 자, 피카츄 안녕. 이번에 해볼 포켓몬은 우도지입니다 귀여운 으그지를 한번 보십시오 생김새만 보고 무시했다가는 정말 큰거 다칠 수 있는 포켓몬이죠 자 이번에 사용할 스킬은 다이빙과 에어슬래시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진입 물건은 구의 안경과 기압의 머리띠 모움벨 이렇게 세 가지 사용을 할 거예요 자뭐 흔히 사용들 하시는 아이템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이 가요 이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자 배틀 아이템은 다이빙이 있어도 저는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바다 회오리 찍어주면서 아래쪽으로 잔만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오 좋아 잔만부가 정말 잘하는군요 아 뭐야 양보하지마 잔만부 냠냠 에어슬래시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내 건데 아, 안 되지 거북이기지가 멈춰 잠만보아 으그지의 조합은 쎄군요. 어, 어? 나오지 마이자식아! <웃음> 어 다이빙, 좋은 에어 슬래시. 자, 또꼬를 넣어서 피름 회복시켜주겠습니다. 어, 부셔버렸네? 오, 피 회복시킬 수 난이 없는걸. <웃음> 아니, 쟤네들 컴퓨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잠만보랑 제라우라랑 너무 잘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네, 그쵸? 여러분들, 음, 아니, 컴퓨터는 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저게 됐어야 돼요. 자자 자, 보세요 이게 어, 잘해 쟤네들이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압도적으로 잘할 뿐입니다 물포켓몬 으그지가 괴롭혀주겠어요 아니 주공 주공 <웃음> 아 재밌당 자또 올라갑니다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든 친구들은 제가 괴롭혀지겠어요 자몽아 안녕 아 저, 아뒤르거지 발사 한번더 발사 <웃음> 자, 먹어주세요 여러분들, 먹어주세요. 저는 방해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자, 찌르꽃이 발사! 야야야야! 야, 3삼촌에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었구나! 좋아, 올라가 봅시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썬더는 그냥 때리지 않고 막으면 된다는 점. 어? 어? 괜찮아? 아프지 않아? 자찌르꽃이 발사! 아, 밥 숟가락으로 넣고 싶었는데 썬더를 <웃음> 처리하도록 아니! 끝나버렸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회오리를 찍고, 자, 냠냠, 영아, 영이 냠냠, 영이 냠냠. <웃음> 좋아, 어 아프지? 어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온다고 이걸? 어, 어, 삐까쭈 말싸. 어쇼, 어쇼. 둘, 어, 어 이거 이거 이걸 들어온다고? 아 바다에 좀 늦게 깔렸어요. 자, 피카츄 발사하면 어 시작. 에어슬래시 떠주면서. <웃음> 좋아 좋아. 자한카리아스한카리아스 들어오면 바로 에어슬래시 잡고 들어가서 다이 잡아주는 센스. 자골 넣으면서 다이빙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마파이트 나 이쪽으로? 나 이쪽으로? 가고요에어슬래시 어? 어? 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나여기있 여기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 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 아, 여기있어? 여기있다 나? 쳐쳐 어? 에어슬래시하하하 <웃음> 어? 기분이? 어? 나쁘냐? 어? 아? 다이비 하하하하하 <웃음> 이될수 있기 때문이지 어? 토끼 죽으면 브랩이 되는데 아니 어, 이럴 수가 마이매서죽어 하하하하 <웃음> 니네 망했다 자 이거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이죽어 하하하하 <웃음> 좋아. 이제 갈가무기 먹어주면서 행복한 경기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상어가 아주 그냥 보통받고 있군요. 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와이 자식아. 어디가 죽어 <웃음> 우리 참새 아찌른 지치 발사. 아찌른 지치 발사. 자둘 셋. 다이빙 에어슬래시 또 다이빙 쪽. 자자자. 뭐야 아니야. 왜이왜 에어슬래시. 척, 척, 아... 돌아갈 건가요? 한번 더, 척! 하하하! <웃음> 오, 오, 잠깐마이맨마이맨마이맨마이맨마이맨 살려주세요! <웃음> 괜찮아, 어그로 끌어서, 가위가보기를 먹게 만들어줬으면 됐어요. 원래, 이런 면안 돼요. <웃음>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로 통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한타리아스가 토끼를 좀 노려줄 것 같은데, 자, 다이빙, 다이빙. 아, 아, 아,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죽어! 아, 어디 가니? 아찌 이런 거지. 발사? 이런 거지, 발사! 어 아, 아, 아. 집안 가도 돼? 촉촉촉촉! 아, 죽어! 어, 어, 어 뭐, 뭐, 이 자식아! 어, 어, 뭐, 이 자식아, 죽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나얘 강력한, 시로코티 미사일 발사! 이 자식, 이 자식, 죽어! 피카츄 발사! 어, 좋아요. 아잉,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어떤 분은 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어, 이쪽 거. 다분히 먹으면서 궁극기를 좀 빨리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해! 빨리 방해! 최대한 빠르게 방해! 자 잡았고요 자 한카리아스 방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좋은! 좋 <웃음> 좋아! 이런 어마어마한 깐주롤이 나올 수있어서 아주 행복하군요! 짜자자자! 저 먹었다! 나이스! 좋아요! 아, 마인맨 일로와! 아, 괜찮아! 우리 팀이 이기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괜찮아! 아, 이쪽으로 빠지고! 난또 들어가고! 골 넣고요! 추죽 아, 죽여버려! 추겨. 아, 아, 일로와 이 자식아! 아, 나는 여기서 골을 또 넣고! 중국기를 써서나둘셋넷어 때려 뭐뭐뭐 뭐, 뭐 있다 지금 뭐어 죽어 죽어 마이맨 때려 죽여 딱 걸러서 또 피복 시켜줄 거무적총총총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달려주세요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더 빨리 피카츄 몰고 집에 가 피카츄야 우리는 같이 행복하게 집에 가서 살자구나아 반응 바등 바둥 거리는 거봐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아 피카 피카 한 카레스가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자, 얘기한 대로 됐죠? 피카츄! 발사! 오, 뭐? 뭐? 오, 괜찮아 괜찮 어! 피했지롱! 쳐! 쳐! 쳐! 어! 기분이가 나쁘지? 어! 나쁘지? 어! 어! 어! 아! 발사! 오, 오, 어! 발사, 발사, 이 자식아! 어 어디가, 이리어가! 미역줄기로 이리 와딱 뽑아버릴 거야, 내가! <웃음> 이겼다! 좋아요! 아, 압도적인 승리군요. 아, 미역줄기 다 뽑아버렸습니다. 마이맨 자, 그럼,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오, 너왜 이렇게 세? 어마어마한데? 10만 가까이 넣었어요? 자, 의구지는 초반에 정말 강력한 포켓몬이에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약간 유통기한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그지라는 포켓몬은 초반에 이점을 처음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쭉 끌고 가야 하는 포켓몬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